이런식으로 손님이 만약에 타게되면 어, 저곤돌러들이 저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어우 성냥이 아기가 <웃음> 박수를 쳐주네 요 곤돌라 티켓은 여기서 살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적혀있죠? 어 곤돌라라고 기념품 샵이고요이 기념품 샵 안에서 이쪽 카운터로 오시면 곤돌라 티켓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사세요 이런 귀여운 인형들도 있고 자 가격은 한국말로도 적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인은 128원 어, 12세 이상이고 어, 이제 소인 98원 그리고 한살 이하는 무료 그리고 여기 아? 푸 <목소리도> 능파이마 아. 그리고 여기는 기념품샵 기념품이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사진 찍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사진을 받는 곳이에요 이런식으로 즉 게이 이상시이 두logo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삼성 이런식 有两张这里一张后面还有一张后面还有一张对而且还有两个钥匙圈两个钥匙对可以给我看一下吗就是这样子的啊就是这样子对就是这个两个这个跟这样子一起一起一起来多少钱 okay. 268 268对啊明白谢谢 그래서 이렇게 곤돌라를 내리고요 타는 곳이 있거든요 저렇게 줄을 서서 지금 표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 표를 가지고 이렇게 내면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표는 이쪽에 보이시면 어, 여기 곤돌라 보이시죠? 네 곤돌라 저쪽에서 표를 사시면 되십니다 저 배는 6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시작하는데요 다 상술이죠 배 타고 끝나면 이제 저 사진을 팝니다 하지만 뭐 마음에 든다면 살 수도 있죠 잘 나오고 또 기념할 수 있으니까요 네또 찍어주는데요 네 그러면 또 사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찾아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여기 지도 있거든요 네, 지도에 그래도 영어랑 같이 써져있으니까찾아보시괜찮을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곤돌라 공돌라 <놀라> All right. <laughs>